안녕하세요 플루토스의 건율아빠 이군행입니다 모두 3일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연휴 동안 미세먼지가 매우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참 극성입니다 마스크 착용하셔서 건강 유의 하시고요 2019년 3월 4일 암호화폐 시장 동향 및 간단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간단 브리핑의 주제는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한 다음 지지선은 어디인가에 대한 그,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총 12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연일 동안 어, 행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 갑작스러운 급락의 모습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예, 동일한 흐름을 진지 보이고 있습니다 테더, 테더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당연히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이 스텔라 루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에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마지막 시총 12 트론 역시 예양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다음 24시간 동안 상승률 1 0위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전일 대비 약 26%, 27% 정도 상승한 예, RVN 종목입니다. 저희 피클의 공식 종목이었는데요. 어, 청산한 이후에 가격이 더 올라서 조금 아쉬움을 예,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급작스럽게 펌핑한 종목들 어, 이런 종목들, 이렇게 급작스럽게 펌핑한 종목들 이런 종 아까 제가 그 텔레그램 채널에 텍스트로 브리핑할 때는 조금, 브리핑할 때는 와 조금 다른 모습들 지금 현재 보이고 있어요. 저런 펌핑한 종목들을, 좀 어,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 올라온, 오른 종목들 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상승을 보인 종목들을, 어, 좀 보시거나 혹은 조정 이후에 반등세를 보이는 것들. 어, 현재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이다가 반등세를 보일 것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어, 좀 관찰을 주의 있게 하시면 은 매매의 자리가 어, 보이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하락률 24시간 동안 하락률 12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상위 4개 종목, 뭐 세타, 코모도, 엘프, 아이콘 이게 상위 4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현재 마이너스 10% 미만의 어, 손실률, 손실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오전까지만 해도 아이콘도 상위 10% 미만이었는데 마이너스 10% 미만이었는데 현재 아이콘까지 10% 이상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대충 현재 요약 차트로 한번 보자면 음... 아까 제가 텍스트 브리핑 할 때는 ETF 이 종목이 조금 괜찮아 보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상각형거 보일 것 같아서 근데 하단을 이탈하면서 예, 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역시 다시 보여지고 있네요. 상승 후에 조정받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이거같은 경우는 조금 심하게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시면서 이번 비트코인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네, 마무리된 시점에서 반등을 보이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또 매매 자리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아무 앞에 전체 시장 시총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2월 28일 마지막 브리핑 이후에 약1 마이너스 1.6% 정도 시총 감소하면서 현재 하나 약 2.3조원 정도 감소한 모습입니다 시총 역시 네, 연휴 동안 행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갑작스러운 현재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음, 이게 반등을 이어가면서 부 V자 반등을 보일지 또는 페이크한 모션으로 다음 하락의 움직임을 보일지 좀 주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점유율 차트입니다. 어, 현재 시총이 어, 감소를 하면서 대부분의 어, 점유율들이 현재 하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자세히 보시면 하방의 모습이고, 요런 이거는 지금 현재 코인마켓 에로라서 신경쓸 필요 없으시고요. 비트코인만 지금 현재 상상,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적것은 순수한 상승 어, 비트코인 점유율 상승이 아니라 알트코인으로 저 종목을 보유하다가 비트코인으로 현, 어, 비트화하는 그런 움직임 또는 어, 이런 알, 이게 100%의 어떤 그 상태에서 이 점유율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점유율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면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어, 간단한 투자시장 현황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자산 대표인 해외 증시 중에 S&P500 인덱스 차트입니다. 어 일시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이탈한 이후에 박스 다시 박스권 위로 돌아오면서 박스권 상단 지지를 아주 잘 받아줬어요. 두 번의 지지를 받은 이후에 단기적으로 최근, 최근에 사, 어 생성된 상승추세는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다음 레벨인 2850% 2850선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어,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관건은 이전 고점이었던 이 2813, 2813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레벨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 코스피 지수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생각하는 모습에 좀 저점을 계속 높이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방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차트상으로 좀 그렇게 우사를 했는데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급하게 지난 목요일이었죠 급하게 하방의 모습을 보인 그런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 종목 대부분이 대북 종목이라서 더 뼈아프지 않으나 싶고요. 현재 단기 피보나치 비율인 61.8% 2 1 9 6선도 이탈한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실망매물이 대북북미협상 미결렬으 인한 실망매물이 나온 현, 사, 현황인데 어, 61.8%까지 현재 이탈한 상황이라서 추세는 어, 하방의 추세를 지속하지 않을까 아까 텍스트 브리핑 할 때까지는 이 추세 67.8% 지지를 받으면서 아직은 방향을 가늠하기 에좀 이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67.8% 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물론 일시적 이탈일지 뭐제 표현은 봐야겠으나 하방으로 추세 전환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습은 다음은 안전대산대표인 골드차트입니다 골드차트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1320선 1,320선 마지노선을 이탈한 이후에 어, 우리가 예상했던 헤드앤숄더 패턴의 목선, 목선까지도 목선 현재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탈을 했고요. 어, 단기 피보나치 비율로는 현재 78.6%라인 1,294선 지지중인데요. 어, 또 다른 관점의 마지노선 지지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선을 하향 강하게 이탈을 해서 뭐 헤드앤숄더 패턴은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방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가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있 엔화, 엔화가 엔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달러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기 3위는 원화에서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현재 브라질의 헤알 브라질의 헤알 기축이 여태까지 크게 변화가 없었던 유로, 유로 기축을 이제 돌파하면서 4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법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복구 명령이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이제 해안의 기축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플라이어, 비트맥스, o k 이 x c 순위로 이제 코인 리스 통계는 잡히고 있고요. 어 비썸이 최근에는 계속 상위권 3위 안에 들었었는데 아까 텍스브링 할 때는 9위까지 내려 앉았다가 현재는 4위, 5위,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인마켓 통계 거래 수별 거래량 순위입니다. 코인일스랑 좀 비슷한 순위고 역시 비썸이 5위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자전 거래와 마전... 마 자전거래와 마진거래를 제외한 거래량, 거래소별 거래량 순이고요. 그두 개, 자전거래와 마진거래를 제외했을 때는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가 거래량 1위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OK Exchange, 그 다음에 엘뱅크가 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간단 비트코인 시황 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기술분석 지표 흐름을 예, 기술분석 지표의 흐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 총 28개의 오실레이터와 이동평균 지표 중에 15개의 기술분석 지표가 하방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하방의 흐름이 우세하게 보이는 현재 기술분석 지표의 위약 예, 현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30일간 비트코인 거래 매물대 기준의 예, 주요 저항선과 지지선을 예, 보여주는 그, 어, 모습입니다. 최근 30일간 거래 매물대 기준으로 주요 저항선은 3820선. 계속 3820선 지지를 받고 있다가 현재 하향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일지 다시 돌아 아니면은 추세 전환을 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주요 저항선이 이탈한 상황이고요. 주요 지지선은 3800 에, 3592, 3592선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목균형표 2시간봉 차트 고요 어, 일전에 제가 미리 작도한 이런 빨간색의 흐름으로 저 예상을 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일 동안 이런 횡보의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 어연일 동안 비트코인 하단 지지를 잘 받다가 현재 비트코인 하단을 어, 강하게 이탈한 상황이고요 제가 주요 지휘선 이라고 말씀드렸던 이3 3 3 7 37 3,737선도 이탈한 상황입니다. 강하게 이탈한 어, 이후에 아래 꼬리 남기고서 일단 종가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도지형 캔들이 보이면서 이 강한 매도세를 현재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흐름을 파악하기는는좀 이른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일목균형표 1 1봉 차트입니다. 어, 아까, 2 시간 봉 차트에서, 보여드린 이 빨간색 화살표는 이 후행스 펜의 움직임을 예상해서, 어, 움직였던, 그려놨던 차트고요 현재 일단 후행스 펜이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을 일단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게 일시적 이탈일지, 일시적 이탈로 다시 되돌아올지 혹은 그 다음 피보나치 레벨 되돌림인, 되돌림 레벨 60.8%까지 내려올지 이 상황을 좀 봐야 될것같고요 음 아직까지는 저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목균형표상 이제 가격은 이 구름대 상단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후행스팬은 뭐 이런식으로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름대가 교체하는 부분에 변동성이 있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보고 있고 만약 가격이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은 4천선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조금 더 올라오는 그 밑에 부분까지는 일단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피마나치 비율인 67.8% 이 라인을 이탈한다면은 일단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 상승 추세에 힘이 다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8% 만약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온다면 이 부분의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패턴 관점. 패턴 관점으로 현재 이 하락 세기형 패턴, 하락 세기형 패턴이 진행 중이겠고요. 잘 진행 중이었다가 현재 조정의 깊이가 좀 많이 세 보입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과거 과거 형성됐던 이 박스권 상단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뭐야 며칠 전에도 지난 주에도 이런 식으로 강한 어, 하락으로 긴 아래 꼬리를 남기면서 이런 박스권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뭐 똑같이 지지 받고 긴 꼬리로 아래 긴 아래 꼬리를 남기면서 되돌아 올지 뭐 그런 부분을 주요 주시 항목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또 다른 패턴 관점으로는 이런 상승형 삼각형 패턴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저항선을 4,180선을 주요 저항선으로 두고 저점을 계속 높이는.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런식으로 움직이면서 약3473이 이 부근에서 어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보나치펜 관점의 하락 피보나치펜 관점이고요 어 하락추세인 61.8% 하락추세선 돌파를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상승추세의 피보나치펜 기준선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에 성공할지가 좀 관건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어, 이동 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관점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이런 볼린저 밴드 의 상하폭이 좁아졌었고 총3 개의 이동 평균선이 모아지면서 다음 벌어 다음 격차가 벌어지는 시점에 저는 상방으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하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동평균선 세개의 이동평균선은 하방의 지금 흐름으로 보이고 있고 볼리면에서 격차는 이렇게 벌어지면서 네, 어디까지 이 조정의 마무리가 될 것인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벌어진다면 그 다음 피보나시 되돌림 레벨인 약 3550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현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또 다른 패턴 관점의 이 아담과 이브 패턴 이 패턴 은 현재 이 저항선 이 목선을 저항 테스트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조금 그 길이가 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패턴의 패턴이 성사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110 1일봉 이동 평균선 중에 이 30일 이평선, 3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일 평 지지 구간은 단기 피보나치 돌림 50% 라인인 3,683 선 여기 지지 같이 받고 있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60일 이평선, 입형선, 60일 이평선이 아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의 이 음봉의 조정은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지지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고요. 어, 오늘은 일목균형표 4시간봉 흐름으로 좀 차트를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작도해두었던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음, 흐름을 이어갈지, 일시적으로 이탈한 후에 흐름을 이어갈지, 또는 피부라치 되돌림 어, 다음 지지선인 약 3,670선, 3,610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되돌림을 줄지. 이러한 흐름의 모습을, 주시하면서, 일단, 여기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주시하면서, 네, 특이사항이 있으면 채널에, 말씀을 남, 특이사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19년 3월 4일, 비트코인 간단 시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